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을 서로 사게 되면 내 돈을 100% 다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라는 이런 대출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중도금 대출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30년 분할상환, 20년 분할상환 이런 주택담보대출과는 서로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투자를 할때 이렇게 흔히 받게 되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건수만큼은 다 되는지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까지가 되는지 그런 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죠그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지금 허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허그 홈페이지고요. 어, 밑에 쭉 보면 보증 한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어, 건당 분양 대금의 60% 이내에서 건별 보증 한도를 이제 산정할 때는 분양 대금의 60% 이내에서 아래 금액들을 빼고 이제 이렇게 한대요. 뭐, 아래 금액들은 우리가 크게 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 보정부 대출로 전환할 때는 금융 기관에 보시면 중도금 대출로 납입한 기납부 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네요.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로 납부한 기납부금액. 그걸 차감 안하고 한도에 다 포함한다 이 말이겠죠. 또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 인당 총 한도가 여기 보시면 어, 나와있는데요. 인당 총 한도는 어, 인당입니다. 인당. 저는 이게 그동안 세대당인 줄 알았어요 5억이란 한도 자체도 인당 총 보증 한도가 5억원 까지고요 건별 보증 신청인의 보증금액 합산 건별 만약에 초롱 소장이 어, 두건의 중도금 신청을 했다 그거 다 합산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세대원의 보증금액은 미합산. 배우자가 예를 들어 뭐한 3억 정도의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에 뭐 초롱 대상이 받은 그 금액은 합산은 안 되는데 다만 어 건별 한도가 있겠죠. 세대당 건별 한도는 있겠죠, 그죠 어, 내가 신청하는 그 금액은 끊수에 있는 모든 금액을 다 합산을 하는데 세대원 금액을 다 합산하는 건 아니고 1인당 한도는 총 5억까지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에는 5억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3억까지 됩니다. 한도가. 어 흔히 또이 한도를 6억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는 보니까 2017년 12월 31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의 경우는 6억까지예요. 어, 그동안은 중도금 이쭉 2017년, 2018년, 2019년 뭐 작년까지 계속 진행됐던 그런 경우에는 최대 6억까지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한도가 이제 5억으로 줄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당 한도. 당 한도 5까지에자그 다음에 보증 건수가 또 제한이 되어 있죠 보증 건수는요 보증 건수는 세대당 최대 세대 두건 세대당 최대 세대 두 건입니다 최대 두건 어, 기존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이용 건수 및 어, lf 주금 어, 중도금 보증 건수를 다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기존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이용 건수 및 lf 중도금 보증 건수 포함 어,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한건 규제지역이라면 소정대상지역을 말하겠죠 그죠 그 다음 투기 가열지구 투기지역 이런데 규제지역의 경우는 세대당 한건 입니다 세대당 한건 1인당 한건이 아니고 이것도 아래 좀더 설명을 풀어둔 모양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음 그러면 보증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냐 했더니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어, 집단 취급이다. 승인이 되고요. 개별 보증 신청은 집단 취급 승인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어, 그 다음에 쭉쭉쭉 좀 내려갔어요. 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2017년 12월 31일 그 이전에는 보증한도 6억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6억이었고요. 이타 지역은 3억이었네요. 보증대상금액은 9억 이하까지만 됐습니다. 9억 이하까지만. 고가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요런 그게 어 재작년 2018년 1월 1일부터는 한도가 5억으로 줄었습니다. 요 6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한도가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고가주택이 안 되는 건 똑같고요. 그다 1인당 총보증 한도가 5억. 건별 어, 보정 신청 금액 기준으로 세대원의 보정 금액은 미합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건별 보정 신청 금액 기준에 건별 1인당 총 보정 한도는 5억이랍니다. 5억 건별 보정 신청 금액 기준 5억 아, 한국말인데 왜 이래 어렵습니까? <웃음>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특별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장에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법인 계약자와 법인 계약 법인 계약자는 적용 제외. 우리가 흔히 재개발 지역에 법인 이름으로 재개발 입주권을 샀다. 다들 그냥 관리 처분 나고 이주비부터 이렇게 대출 나가는 그 점에 손을 많이 털고 나가죠. 좀 전에도 제가 방금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뭐 택지개발 지구에 법인 명의로 이렇게 사게 되면 대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택지개발 지구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재개발 지역은 이렇게 보니까 법인 계약자는 대출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거거든 법인 이름으로는 택지개발이든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중도금 같은 이런 그 대출은 보증이 아예 안 나간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보증이 안 나가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지급을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 공동명의의 계약자의 경우는 대출받는 차주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적용 예시 한번 볼까요? 어, 기존 보증이용주택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그러니까 기존 기존 보증 이용 어, 주택이 없는 경우 이제 처음 이제 중도금을 신청할 경우에 수도권하고 이렇게 광역시는 얼마까지 되느냐 했더니 여기는 최대 5억까지 5억 만약에 3억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도권 광역시에 3억이 있고 이럴 경우엔 기타 지역에 2억이 더 추가가 된다 소리죠. 그 다음에 수도권 강력시에 4억이 있었는데 기타지역에 한도에 아직 1억이 남았죠. 1억을 더 받을 수 있고 기존 2억이 있었다 하면 이거 뭐 4억까지는 안 된다고 라 되어 있네요. 합이 뭐 5억까지였으니까 최대 3억이 되어 있는데 최대 3억까지 받는다 이 말이겠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보증이 불가. 그 다음에 최대 2건까지 총 한도 5억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총 한도 5억. 1인 한도가 5억인데 세대당 건수가 두건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그 다음에 기존 보증이용 주택이 있는 경우. 어, 그러니까 대출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어,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이 세대당 두건이 가능할 경우에만 요거는 비조정 지역일 경우에만 두건까지가 되죠. 그죠 조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보증이용 주택이 있다. 그럼 나머지는 안 된다 소리예요. 조정지역은.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기존 지역이 이제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수도 광역시, 기타, 이를한 건, 두건 나눠 놨는데, 한 건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니까, 어, 최대 아까 5억까지가 된다 했으니까, 금액이, 원래 2억을 받고 있었다, 3억 보태서, 어, 추가 보증 이용이, 어, 수도권에 이제 3억까지, 해서 합이 이제 5억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사업을 받고 있었다 1억 추가되고 그런 뜻입니다 원래도 2억 받고 있었는데 수도권 강력시가 아니고 기타 지역이다 3억까지 되고 원래 사업 받았다 기타 지역 1억 더 되고 이런 뜻입니다 기존 5억을 받고 있다 최대 1인당 한도가 5억 이었죠 안된다 소리입니다 이거는 더 추가 안되고 음.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 2억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수도권은 한도가 5억이었으니까 3억의 여유가 더 남아있는데 기타지역은 최대가 3억이니까 1억만 더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3억은 어 수도권에 2억 한도 남았으니까 2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기타지역에 뭘 하나 더 했다. 안된다 소리고 5억 이상은 이미 한도가 다 차서 광역시든 수도권이든 기타지역이든 다 안된다 뜻이고요. 한 건만 추가가 가능한데 총 한도는 5억이고 규제지역은 당연히 추가 보증이 안되겠죠. 그 다음 기존 보증을 해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제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한 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보증지역 주택이 이렇게 조정지역이나 뭐 그런 데가 아닌 경우에 한도가 5억원 채울 수 있고 건수는 최대 두건까지만 두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이미 여기 보면 두건을 이렇게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이미 두 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는 안 된다 일어놨습니다 다만 기존 보증을 해지 취소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 취소를 했으니까 건수가 하나 더 줄었죠. 그럴 때는 추가가 가능하다 되어 있고 건수, 지역, 금액 다 상관없이 분양가격이 9억을 넘는 경우에는 다 보증이 안 됩니다. 이거는 9억 넘는 거는 뭐두기가열 지고 이런 데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어... 넘는 거는 전국 다안 된다. 이 뜻인 거죠. 이게 보증이 안 나온다 이 뜻이죠. 전국이 건수 지역 금액 무관 지역 무관이니까 맞죠? 다안 된다 그런 뜻 같습니다. 어, 이게 보면 보증 건수 제한 상세가 설명을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허가하고 주금공 여기에 보증 건수를 포함을 해서 세대당 최대 두 건입니다. 허 어, 허가만 두뭐 건이 아니고 두개다 합해서 주금공이나 허이나 각각 한건한건 한건 있다 합해서 그럼 두건다 실행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어, 기존의 그 보증이용 건수를 다 합산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주택이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한 건만 가능하고요. 2017년 8월 3일 이후 그러니까 8리대책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세대당 아까 투기가 열지고 한건 적용되는 게요. 주택 사업, 주택 조합 사업의 조합원은 착공 신고일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네요. 파리 대책 이후에 이 대출 규제 받은 게어 이미 착공 신고일 기준이 그 이후에 된 그런 단지들은 이 적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대원의 범위는 뭐 세대원에 누가 누가 들어가는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어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세대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 및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및그 배우자를 다 포함한다. 즉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신랑이 했다 그아내까지 같이 보증인 보증 신청인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 세대의 부모 조부모 시부모 처부모 등 직계 존속 보증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 직계 비속과 사위 며느리 손자 손자 사위 손자 며느리 등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전 가족 다 통틀어서 그냥 조정 지역은 한건이 말입니다. 제한되는 지역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고요. 뭐 이렇네요. 요 46곳은 아까처럼 한건밖에 안 된다는 이런 건수 제한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얘기를 하겠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음...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몇건까지예두 건까지. 세대원 통틀어서 두 건까지고요. 한도는 5억까지입니다. 1인당 한도가 5억이에요. 1인당 한도가 5억이라 하면 뭐 건수는 두 건에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서 각각 대출을 하나씩 받으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인가요? 그런 셈이죠? 아, 이렇게 오늘은 대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도금 대출하고 완성된 집 대출은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네, 아파트가 열채 있는데 그 열채에 대출 가지고 있다. 그건 중도금 대출이 아니에요. 그냥 주택담보대출이지. 그건 건수 열 건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대출 하나 있는데 조정지역에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중도금 대출 못 받습니다. 만약에 두 건을 받는데 순수대로두 건을 다 받고자 한다. 그러면 조정지역부터 대출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비조정지역에 한도가 남아 있는 만큼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대출은 허그에서 이렇게 최대한도는 두건의 5까지보증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취급하는 은행이 또 국가 방침이 대출을 확 줄여라 이러면 뭐 용뺄 재주 있습니까 그러면 두건까지 되게 돼 있어도 대출이 안 되기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반드시 취급 은행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야 되고 이거는 투자 시점을 조금 분산해가 해놔놓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직 사업신인가 이제 곧 나서 아직 뭐 중도금 실행되려면 조금 세월이 남았다. 그 사이에 들고 있던 아파트는 이제 중도금 다 끝나고 조만간 이제 뭐사용승인이이 떨어져서 입주를 하려고 한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가면서 진도 계획을 세우면 대출을 더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계획 잘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은 대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